<목소리도> 않으니까, 좀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아, 영원한 블랙펄 호흡 순서하러 왔습니다 아, 히트 이 갑인가? 아 찼어 와 크다 와. 용섬 인근에서 하시는데 용섬 용서 인근이면 실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갑이죠? 작죠? 갑이 <웃음> 쳤으니까 이거 한 마리 살려주고. 자, 갑이만 따박따 봐. 자, 두 마리째. 이건 담아야지. 잘들 잡으신다 진짜. 자, 고추장은 내려놓고. 엉뚱이 애기 엉뚱이 애기 전갱이 자 아, 조금 내렸습니다 한 17? 17정도 가지는 40 이야 내리자마자 어 이거 사이즈 좀 되는데 이 와, 조금 이 대박 똘 레미 피싱 님이 아드 님 하고 같이 와 가지고 제가 제 아들 데 리고 있듯몰 랐는데 아드 님 하고 같이 보 니까 척, 방은 이거 왜 자꾸 떨어지지? 보기 좋 네요. 아들 많이 잡았 어? 기금를 하고 있 네요? 어, 야, 장하다. 오 이건 크다 오 이건 거의 큰데? 쪼꾸미인가 오우씨 와우 크죠? 이게 이것도 쭈야 와 여기는 쭈가 되게 크네 이쭉각 비율이 1대1이네 와 엉뚱이 시넥스 엉뚱이 끝내준다 진짜 이런 것만 나와줘도. 델리오네기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, 네 방울, 다섯 방울. 단차를 조금 올려서 저거는 싱킹이 굉장히 좋아요. 2 0대 m 정도가? 많이 잡으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예. 와우. 크다. 와, 여기는 뚜껑이가우서 무슨... 와 wow. 밀리온 멸치 액젓 내리자마자. 내가네 오랜만에 한 말이다 백만 년 만에 한 말이지 오오 가기네 오, 엄청 크네?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? 올라오면서 풀업질 하는 거는, 아, 쭈꾸미. 그러니까 막, 무게가 막 변하고, 돌고, 막 이런 것들. 와, 진짜 크다. 쭈꾸미죠? 하세요. 그럼 저도 시험상 약사수고, 사수고로 한번 서가지고 이제 많이 떨어질까요? 네 방송 안 되죠. 안칩주도안 네. 돼요. 촬영하고 네. 있는 거예요. 아 예. 반갑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어, 약사리지만 사리라서. 예. 20포추 썼습니다. 20포추. 예. 아 그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예 예. 약수레한 번. 예 예. 예. 예. 그 예. 예. 네. 고피싱. 감사합니다. 예 예. 어두 분님도 많이 타셨네. 똘레미피싱님도 아드님하고 오늘 동로 오셨어요 자한 마리 바로 오죠? 요건 올라오다가 무게감이 좀 틀려지니까 쭈꾸미예 그렇죠? 아, 틴샬에 쭈꾸미도 먹네요 오호 뭐 3초도 안돼가지고 한 마리가 부러지죠? 얘도 무게가 좀 틀려지지? 엄청나게 큰, 큰 주꾸미에요 이단채비를 오늘 약살이지만 살인데 그래도 굳이 쓰는 이유가 선장님께서 줄을 너무 잘 잡아주죠 그래서, 선장님을 믿고, 지금 이제 물이 거라요 초들물입니다. 그래서, 선장님 카드를 써서 이단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. 6살 하고, 나트륨 앞고 6살을 보고, 6고6고 6살을 고6살고 자 아, 뒤쪽에 가시면 이제 도시락이 있어 해가지고 한 번씩 부탁드릴요 다갑이네 어? 어, 어 이겁지네 아, 아, 아, 아, 아들 많이 잡았어? 다 잡아갔다고 해야지 <웃음> 아빠다 잡아갔어 어 <웃음> 아, 나쁜 아버구나 삼촌은 잘못 뺏겼어 지금 25마리밖에 못 잡았어 야 엄청나게 잡은거야 아까 오늘 배 처음 탄거야 낚시형 와야 처음에 아저씨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 자네 낚시 낚시 좀 배워볼 생각 없나? 전철이 어, 전철이 감사드립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 <웃음> 테렌스야? 왔나? <웃음> 에이, 어 안돼. 다 걸렸어 다. <웃음> 아, 손맛이 되게 좋았는데, 아. 완전히 얘가 그러니까요 <목소리> 누나야 누나 네. 네 아씨 아이고 진짜 <웃음> 아니 이거 아까부터 계속 그냥 버리기만 하고 이거 <웃음> 진짜 마리스는 50개인데, 담은 게 30개밖에 안 돼요. <웃음> 와. 아이고. 그래, 이 정도는 담지. 따박, 따박. 어우 크죠? 응. 어우 이정도면 괜찮아 따박따박 따박. 야 진짜, 최소, 최소. <웃음> 오! 걸려, 걸려, 걸려, 걸려, 걸려! 걸려, 걸려! 걸려, 거려거려거려거려 이 야, 오지게 뜯기네. 에이제 뜯기고 틴셀 뜯기고 엉뚱이 뜯긴 게 제로고라네. 오. 오, 낙지다. <웃음> <웃음> 낙지도 나오네. 응. 오늘 굉장히 재밌었는데 손맛은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쭈꾸미는 거의 뭐 10월, 11월 사이즈도 섞여있고 가비는 큰 놈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다 작은 녀석들이 아직 덜큰 그런 녀석들이 많았습니다. 쭈꾸미도 뭐, 뭐이 정도? 그리고 애기는 그린 계열, 그린 계열이 드로드를 잘 먹었어요. 아니야? 저기도 잘 먹었네. 파랑색. 직결도 써봤는데 가지 줄로 좀 데스페라도라든지 국산 애기들, 쪼꼬미, 쪼꼬미 참정경이라든지. 조금의 레이저 뭐 이런 녀석들이 잘 먹었어요 막판에 또느나요 아이고 차. 네 어차피 살려줄거니까 아 이거 6 7마리인데 영웅도하고 한 마리 이거 타이인데? 아 이거 70대는 구경 못하나 이거? 선장님께서 이번 한번좀 길게 흘리시고 바로 퇴청한다고 하셨거든요 아싸 이거 갑이다 너 이건 담을 수 있어 아우씨 아죽주꾸네 아이 조금 미필인데 이거 왔어. 한 마리만 한 마리만. 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. 어, 처음에는 잘안 나왔는데, 선장님이 포인트를 이쪽으로 정하신 것 같아. 그래서, 어, 쭈꾸미, 쭈꾸미, 이거 보이시려 어, 쭈꾸미 어. 79마리. 그리고, 아, 이거 참 애석하죠? 갑오징어 어, 어, 69마리. 근데, 갑오징어가, 거의 애갑이였어 그나마 한 2, 30마리 던진게 이거예요어 나오긴 엄청 나오네 예. 손바스하게본것 같아요 다음엔 영도 아니 야오이도에서시가배 타고 그 다음에 그때도 추가비입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손바선는하게 보고 와 많이 잡았어요? 아들 많이 <웃음> 잡았죠 뭐했어? 와 많이 잡았다